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네, 메타드라이브가 벌써 1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 정식적으로는 메타드라이브가 이제 1주년 되는 시점이 2월 25일입니다 이때를 정식 1주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주년을 기념을 해서 메타드라이브에서 골드바를 잡아라 라고 하는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오늘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진행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달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응모를 한 횟수가 이제 그 한정치에 도달하게 되면 이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은 어떠냐? 어, 모든 메타드라이브 앱을 설치를 하시고 가입을 하신 모든 유저가 응모를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당첨 내용은 1등부터 5등까지 총 65명을 추첨을 하게 되는데 1등에 만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3천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어, 받게 되고요. 2등은 천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등은 3명을 추첨을 하게 되고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등은 10명을 추첨하고 100만원 상당을 받게 되고요. 자, 5등만 돼도 좋겠습니다. 1g짜리 골드바를 50명을 추첨을 어, 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제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월 20일 날에는 이벤트 첫날에는 모든 대상자가 조건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MDP 그 코인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이 그 코인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날만은 오늘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내일부터는 MDP 보유자만이 이제 그 이벤트에 응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메타 드라이브 앱을 어, 이제 설치하시고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입한 모든 유저에게 이벤트 응모만 하게 돼도 mdp 코인을 지급을 합니다 자 이것은 1 5 0 0 0원 상당 이라고 예 지급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매주 추첨을 하게 되는데 뭐 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밑자 본전이니까요 예, 로또 도뭐 양이 많다고 해서 이제 당첨되는 건 아니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타 드라이브는 그 2월 그 중순경에 이렇게 앱으로 출시를 해서 지금 현재 1만 회 이상 지금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요. 어 로드맵을 좀 지켜보면요. 자, 현재까지 달려온 것. 어 2월 25일 날에 메타 드라이브 앱이 이제 정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이제 디스코드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어,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어, 원래라면 이제 상장이 2023년 올해 상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어, 바로 클레이 스왑을 통해서 상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코인에 대한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md 코인을 클레이튼 기반에서 이더리움 체인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0월 18일 날에 글로벌 거래소인 xt.com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md 코인의 가치 확보와 유, 그 코인의 이제 사용처 확대를 위해서 이베스트 투자 증권과의 제휴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이쯤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이제 여기 아 여기 나와 있네요 티켓 트리 티켓 트리 천억 원 상당의 수급 계약을 이시점에도 체결합니다 을 코인에 대한 이제 어 코인에 대한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서가 아니라 이 코인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었고 최근에는 어 이제 여기 금 상품권 300억 상당의 금 상품권과도 이제 업무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어 상당히 이제 그 이슈를 불러 모았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 앞으로 2023년 이후 어 현재 2월 이후에 이제 로드맵을 좀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끊을 수가 있는데. 자 MD 코인의 다른 사용처 확보. 자 여기에 또 부동산으로서의 또 확대도 이제 지금 어 지금 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 분양 업체 회원이라고 하는 업체와 제휴를 맺고 여기 보면 어 부동산 확보 및 확장 그리고 최종 호텔 인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TO라고 돼 있는데. 어 현재 지금 그 국내에서는 STO 토큰의 발행을 허용을 해주는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MD 코인은 MD 코인이 아니라 이제 MDP 코인을 가지고 이제 STO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MD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그 이제 토큰형 증그 어, 증권형 토큰의 어 개념도 이렇게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이게 규제랑 그, 어, 토큰에 대한 허용치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 MD코인 자체가 글로벌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것도 한번 좀 어, 관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MDP 코인, MD 프리미엄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2023년 8월을 이제 예정을 잡고 있고 상장 가격은 5만 원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같이 MD 코인에 대한 동시 상향도 이제 좀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2023년 하반기에 내비게이션과 제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합니다. 요게 이제 백서상에 나와 있는 로드맵 타겟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생태계를 자리 잡고 나서 국내 거래소에 진입을 하는 거는 2024년 상반기로 이렇게 진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부 및 사회 공헌도에 대한 회사로도 지정이 될 경우에 지속적인 캐리어를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MD코인에 대한 가치도 동시적으로 상향할 예정이 있다고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2024년 하반기가 되면 또 레이싱 게임 등이나 메타버스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MD 그 프로젝트가 어, 자산적인 규모도 이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층이 좀더 두텁게 될 경우에 목표로 최종 목표로 또 가지고 있는 것은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것도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어, 프로젝트거든요. 어,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1주년 축하를 드리고 자 1주년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메타드라이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래에 여기 메타드라이브 홈이라고 하는 회색 마크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름과 핸드폰 번호 그리고 mdp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수량 또는 없으면 제로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굴하고 계신 닉네임 또는 전자지갑 주소를 어, 적으시면 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주년 축하드리고 어, 이번 이벤트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고 메타드라이브를 몰랐던 분들까지도 많은 기회가 되기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